솔린씨! 나는 병든 닭을 고용한 적이 없어 나 가서 잠좀빼봐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휴무여서 다른 헬스장으로 원정 왔어요 짜잔! 제 인치님이 공부하시길래 공급해서 사봤거든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이거 어떻게 는거오지저 <웃음> <웃음> 죄송한데 한번만 더해주시안될까요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돼요 저기요! 인정하세요? 1리9 어, 불러주세요! 좁은 어. 그 이상한 트레이너분 같은데 안녕하세요! 어? 그 TV 회원님 아니세요 제가 무슨 꿈크여행을 어떻게 사라졌 그런 말이에요? 아두 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? 네! 여기 갔다가 여기 수업했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요! 아 어,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! 제가 여기 센터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 웰컴트 주나 봐요. 14칼로리니까 이거... 화면 멋있어요. 여보, 여 아, 이거 여보, 여어 여보, 여보, 원이 여보, 여0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보, 여여여 아, <목소리도> 죄 하기한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요즘에 찍고 싶었던 틱톡 챌린지가 있거든요. 그거 같이 찍자고 하면서 좀 파이를 신청하고 싶어요. 선우님. 선우님. 아, 파이하고 네, 네. 싶어요. 파이요? 네. 파이 기념으로 우리 틱톡 같이 찍는 거 어때요?